이기. 도도새 한번 도도새 한번 가볼까? 도도새는 요즘에는 진짜 의심 받기 힘들어 이거는 초창기 때가 좋았는데 또 과거 미화가 들어간다고 도도새를하면 이제는 뭘 해도 의심을 안 받아 초창기 때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의심 받았는데 지금은 의심 안 받아 얘기기 많이 힘들어 도도새는 근데 그 이제 어 거기서 빈틈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사이에서 <웃음> 어떤 빈틈이 있을까 가보자구 예, 변장 없죠? 고스트 님이 썰고 왔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오른쪽 강당 쪽으로 가고 있었고 강당 한복판에 이제 시체가 있더라고 강당 입구 쪽에 있었는데 못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걸? 어, 저 진짜 못봤는데 이거는 너무 수석한데, 저 항상? 그리고 실험실 옆에도 시체 있었는데 고스트 님이 그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지갑이 뭐예요? 제가 안 말해줄 건데요? 오리구나! 말없이 올라가는 수표수 수표. 회치마시긴아 토끼님 한 탕이고 펠리컨 살아있음 우리 다리 <웃음> 우리 다 죽었다고? <웃음> <웃음> 야 누가 한 탕? <웃음> 토끼님이 한 탕? 아, 도도새 이길 가능 생겼는데? 토끼님 한 탕에다가 다 죽었으면은 잠깐만 토끼님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제 위에 그돈이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아 진짜로? <웃음> 펠리컨도 먹으면은 돈 뭔가? 저 먼저 가도 돼요? <웃음> 아.. 침이 좀 고이는데? 아, 음.. 안돼안돼데 안 아직 미션 하나밖에 안 했어요 어, 더 풀리고 뭐봐요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여기서 같이 헤어지죠 한명 보냈다 <웃음> 이제 위험한 전장에다 보낸 거지 위험하거든 전장은 그나마 여기 있으면 덜 위험하고 오, 오! 오! 오! 일로 오셨네? <웃음> 깜짝 놀래라 오 깜짝 놀래라 아직 사람들 많이 살아있는 거 확인했고 뮤비님 뭐예요 지금? 어, 남봉꾼이요. 남봉꾼이라고? <웃음> 남봉? <웃음> 안돼 이러면 펠리콘이나 먹는다고. 여기 생각보다 안전하겠지? 누를까? 그냥 조 한번? 제가 누군가를 죽였겠죠? 어. 일단은 불이 꺼져가지고 무서워서. 네. 멈췄어요. 그럼 이쿤 님이 펠리콘이고 돌 님이 오리네요? 펠리콘이었어요? 왜동치셨 토끼 님이 한탕이고 그럼 루윤 님이랑 돌님 중에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 두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나 찍겠습니다코카콜라 연예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누중에 연예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 님? 당연히 도림. 없죠. 연예인 있어? 연예인 죽었죠? 도림? 맞죠. 없죠. 없죠. 쿠키 님이 연예인입니다. 띠옹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도도 승을 하네 이 <웃음> 얼마만에 도도승이냐 어. 펠리컨 아쉽쥬 <웃음> 어, 연예인 진짜 있네 <웃음> 결국 둘다 모르셨던거잖아 맨날 당해 하스라이티 아, 도속았어 아, 그...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끗!